안녕하세요. 철원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29일 밤이고요. 어, 곧 장마가 이제 온다고 그러죠.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재개발에도 영향을 미치는 좀 굵직굵직한 그런 사안들이 법으로 또 변경이 된게 있는데요 공공재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 이라든지 뭐 여러가지가 통과됐죠 재산세그 한도가 9억에서 12억으로 뭐 기준 금액이 올라가는거 하며 몇가지 통과된게 있는데 어, 늘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세금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세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 근데 뭐 제가 아는 건 없지만 어, 국세청에 올라와 있는 이런 공식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걸또 참고해서 어, 받았던 질문 중에 답변이 해결이 될 만한 것들이 또 있다 싶으면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어, 오늘은 어, 여기 이렇게 제목에 두 개의 조합은 입주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두개 조합은 입주권을 소유한 세대가 어, 한개 조합은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되는지 그냥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어 입주권 두개 어,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입과 입이 만나면 사고가 난다고 <웃음> 사고라면 하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세금을 내는 게 사고겠죠. 어, 입주, 입이라 하면 입주권의 약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간단하게 정리가 일단은 1차적으로 됩니다. 되는데 어떻게 해서 입과 입이 만나면 사고가 나는지를 어, 한번 더 짚어봐야 되겠죠. 음, 여기 보시면 먼저 사실관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어, 어떻게 되냐면 2003년 6월달에 어, 서울시, 서울특별시 어, 땡땡구 땡땡동 땡땡주공 아파트를 취득을 했어요. 2003년도에 아파트를 그냥 취득을 했습니다. 1번 아파트를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어, 1년, 어, 한 11년 뒤에네요, 그죠? 11년 쯤 뒤에 B 아파트를 또 취득을 했어요. B 아파트를 두 번째를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해, 이게 2015년도였어요. 2014년도에 취득을 했어요. 이러다가 1년 뒤에 이게 2015년도 11월에 딱 1년 뒤에 얘가 이제 관리처분인가가 나면서 입주권이 된 거예요. B가. 그러니까 1주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두 번째도 두 번째 주택을 샀는데 어 얘가 입주권으로 바뀐 상태인 거죠. 이럴 경우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1번 아파트를 뭐 양도를 했다 이러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어, 요 비입주권을 산 날로부터 일시적 그 1가구 2주택의 처분기간 그걸 따져서 뭐어 같은 조정이라 하면 지금 바뀐 법으로 하면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될 거고 그죠 어 같은 주택 주택을 샀다가 하나가 입주권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게 비과세로 처분할 그 기간도 있었습니다. 요 1주택을, 앞에 주택을, 맞죠? 이게 비주택을 산 날로부터, 요는 관리처분이 나가 입주권이 됐지만 비주택을 산 날로부터 우리가 그냥 집두 채를 샀을 때 일시적 2주택 따지는 그것처럼 계산을 해서 일시적 2주택 기간 안에 a 주택을 처분을 하면 비과세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먼저 한번 더 정리하면요 어, a는 계속 아파트예요 어, 1번 주택은 2번 주택은 어, 요 b는 아파트에서 b 다시 입주권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래 있는 상태에서 어, 그 다음에 2016년 7월 여기 아까 2015년 11월에 입주권으로 바뀌었어요. 사기는 2015년도에 11, 14년도 11월에 샀고요. 얘는 2003년도에 샀었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 샀던 요게 비조정 지역이라 하면 플러스 7년을 하면 이 집은 앞에 서울이니까 뭐 조정 지구 이때는 조정 지구가 아니었겠네요. 2003년도 같으면 그러면 2017년 11월 안에 요 A아파트를 팔면 원래는 비과세가 됐겠죠. 이랬던 거를 2017년 11월 안에 팔면 비과세였었는데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A아파트를 팔기 전에 A가 뭘로 바뀌었냐면 얘도 관리처분이 난 거예요. 입주권이 됐어요. 다시 정리하면요. A아파트를 샀다가 얘가 A-입주권으로 됐고 이 중간에 B아파트를 샀고 그리고 요게 요 중간에 B 다시 입주권이 됐고 요렇게 된 겁니다. 사기는 A를 먼저 샀고 B를 뒤에 샀는데 B가 먼저 입주권이 됐고 그 다음에 A가 입주권으로 다시 바뀌었고 요런 상태에서 뭘 팔았냐 하면 어, A를 원래 주택을 제일 먼저 샀기 때문에 이분은 A를 팔면 비과세가 되겠거니 이렇게 여겨서 수 있죠. 그래서 A, 이제 요 A 입주권을 팔한 거예요. A집을 먼저 샀다가 얘가 A-가 됐는데 요거를 어, 중간에 B 샀고 B-입주권이 됐지만 요 A가 먼저 샀던 집이었기 때문에 어, 얘를 어, 비과세 기간이 끝나는 그 3년 안에 2016년도에 처분을 했어요. 원래 2017년 11월까지 A가 집 상태로 있었다 하면 비과세를 팔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신분이 다만 바뀐 거라고 하면 A 아파트가 A 입주권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처분을 한 거예요. A는 세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질의 내용. 두 개의 조합은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당시에는 이제 두 개의 입주권이 된 거죠. 다 이제 입주권으로 바뀌었으니까. 두 개의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한 개의 입주권, 조합은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두 개의 조합은 입주권은 당초 이분이 헷갈렸던 게 전부 주택으로 취득을 하였고 A도 주택, B도 주택 이렇게 취득을 했고 둘다 지금은 입주권이 된 거죠. 어, 이랬을 경우에 이렇게 취득했고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B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한 개의 조합은 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이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과연 될까요? 질문이 그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흔히 우리가 A주택 샀고 B주택 샀고 그러다가 B가 관리처분인가 나서 입주권이 됐고 딱그 상태에서 A를 아파트 상태로 팔면 3년 아니면 비과세가 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시 이제 A도 입주권이 된 거예요. 이럴 경우에 과연 긴 세월 동안 2년 이상 비과세 요건 다 주택 상태로 보유 뭐다 갖추었고 그거를 신분 이 입주권으로 바뀐 그것만 차이가 나는데 그때 내가 입주권을 팔았을 때 과연 비과세를 해주느냐 질문이 그거예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아까 미리 앞에서 어, 입과 입이 만나면 사고가 납니다. 라고 어, 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 소장님 그 세금 내겠네요? 이렇게 짐작은 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한번 또 살펴볼게요. 어, 조합은 입주권 한 개를 보유한 1세대. 1세대가 세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은 입주권을 어 양도하여 이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어 9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게 해준다라고 해놨네요. <웃음> 조합은 입주권이 아래 조건일 경우에 세금을 안 내게 해준다 해놨어요. 이거는 어 89조는 비과세 되는 거를 지금 얘기해놨잖아요. 이 조문이 아까 여기 조문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래 놨어요. 파산소득 그 다음에 뭐 농지교환 분합 이런 소득 그 다음에 다음 각목은 하나에 해당하는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를 해주는데 아까처럼 1세대가 1주택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모든 걸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나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구복량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요런건 집에서 빼줍니다 뭐팔때 비과세 뭐집 없는 거로 치겠습니다 이런 이런 거에 적용이 될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준다라고 하는데 여기 4호에 보니까 아까 읽어드린 것 중에 4호에 보니까 우리는 4호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4호에는 조합은 입주권을 가지고 비과세가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해놨는데 조합은 입주권으로 비과세 되는 경우는 가와 나딱두개 외에는 전부 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일 현재 입주권을 양도하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이거는 비과세 기간을 다 갖췄는데 2년 이상 주택으로 그러다가 입주권이 됐어요 비과세 요건 충분히 갖췄던 요 입주권 하나만 있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그럴 때 얘는 비과세를 해준대요 요 가항, 가호는 가그 나는 남옥은 양도일 현재 1조합은 입주권 외에 입주권이 하나가 있어요. 2년 이상 물론 비과세 거주 요건을 다그 충족을 한 경우입니다. 이랬다가 입주권이 됐어요. 요 입주권 요 외에 뭐를 소유한 경우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두 번째 요 집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일시적 이주택 그 기간이겠죠. 3년 안에 해당 조합은 입주권을 양도할 것. 물론 3년 이내 양도 못 하는 경우, 이거는 뭐, 대체 주택으로 뭐 취득을 했다든지, 뭐, 해외를 어디 나간다든지, 부득이 사유에 해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거는, 어, 요럴 경우에, 어, 조합은 입주권이 하나 있는데, 그 입주권만 갖고 있던지, 그게 가고요. 그러면 나는, 어, 요 입주권을 하나 갖고 있는데, 요 입주권 외에, 하나 더 가지는 것은 용서를 하는데 그게 집이어야 된다는 거죠.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또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그러니까 3년 안에 이 입주권을 팔 때는 가와 나이두개 해당 목에 속할 때는 용서를 해주겠답니다. 세금을 봐주겠답니다.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라도. 그런데 아까 우리가 A 아파트가 A-입주권이 됐고 중간에 B 샀던 게, 요 중간에 B- 입주권이 됐고, 요 B 입주권 들고 있는 상태에서 A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에, A 입주권 양도 기준에서 보면, 아까 요 4호에 넣고 보면, A 입주권 팔때 A 입주권만 있었냐? 아니죠. B, B- 입주권이 있었네요. 그럼 감옥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팔려고 할 당시에, 1주택만 양도할 경우에 용서해준댔잖아요. 근데 얘가 1주택이었으면 비가 세였을 건데, 입주권은 이미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또 결론이 났죠. 결론. 정답이 뭐겠습니까. 결론. 결론은 자, 정리된 거 한번 볼까요. 쭉 앞에 사실관계의 질의 뭐 내용을 살펴봤고요. 어, 결론. 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조합은 입주권은 같은 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27829호로 개정되기 전에 이제 것이라 해 놨네요. 2017년 13일 이전에 개정되기 전에 같은 법 시행령 155조 제 17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두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아까 a 와 B-가 둘다 입주권이었죠. 두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한 개의 조합원 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볼수 없는 것임. 이렇게 돼 있죠. 1세대 1주택으로 볼수 없다 하면 뭐 짠다 말입니까? 두개 갖고 있는 경우에 조합원 입주권을 두개 이상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한 개의 조합원 입주권은 원래 1세대 1주택일 때 비과세가 있었죠. 비과세는 원래는 주택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입주권은 아주 예외적으로 아까 두 가지 목에 해당될 때만 적용을 해줬는데 입주권 그거 하나만 가 있는데 2년 이상 주택으로 보유했던 비과세 기간을 충족하든지 아니면 그 입주권 외 비과세 요건 충족한 입주권 외이시적인 주택기간으로 어 처분할 수 있는 기간 범위에 있는 1주택만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야 했죠. 어 근데 얘는 두개 이상을 소유한 입주권이라서 그 둘다 해당이 안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수 없는 것임. 볼수 없다면요. 1세대 1주택이 안된다면 하 비과세 안해주겠다 이 말이죠. 요지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회신, 위과세기준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89조 제2항에 따른 두 개의 조합은 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한 개의 조합은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해석 사례 서면 2017 부동산 20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돼 있는데 참조하면 아까처럼 전부 1세대 1주택으로 못 본다는 것들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 예 결론 다났죠 A 아파트 샀고 B 아파트 샀어요 아파트 두 개를 샀습니다 당연히 뭐 3년 이내에 비조정 지역이었다 지금은 조정은 1년 안에 처분하고 전입까지 해야 되죠 요기간 안에 a 를 팔면 비과세가 됩니다 맞죠 요래 있던게 a 가 입주권이 됐어요 a 가 입주권이 되면 b 가 주택인 상태일 때는 a 가 비과세 요건 2년 다 갖춰서 입주권 바뀌어도 얘를 비과세 해줍니다 맞죠 해줍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얘도 입주권으로 바뀌었어요 얘도 입주권이었어요 안 되는 거죠 A가 가만히 그냥 집으로 있고 B가 어요 B 처음에 아파트 산 날로부터 그냥 어 3년이 안 됐는데 입주권이 됐다 어 이럴 경우에도 요 A는 비과세가 되겠죠 B 산 날로부터 3년 아니면 이거는 둘다 입과 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입과 입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사고가 난다고 정리됐습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조합은 입주권, 이둘다 집을 다 했는데, 어느 날내 뜻과 상관없이 둘다 해야 되느냐. 그럴 때, 그냥 홀딱 세금 내야 된다. 하는 걸 오늘 짚어봤습니다. 알고 있으면, 입과 입이 만나면 사고난다. 그것만 알면, 간단하죠? 근데 이건 모르면 와 집으로 2년 이상 보유했는데 어 이거 도대체 비과세 해주나 안 해주나 가장 기초인데도 불구하고 기초부터 헷갈릴 수가 있는 게또 재개발 관련 입주권 관련 세금입니다. 세금은 늘 세무사님들과 전문적으로 크로스로 한세분 이상 정도의 세무사님을 찾아뵙고 상담을 하셔서 세금을 확정 신고를 하시고요. 근데 무턱대고 가서 세금 상담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유튜브에 조금 조금씩은 기본 지식을 공부하고 알고 가시면 질문을 아주 쿨하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훨씬 빠른 상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겠죠. 그런 자료로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길 또 그렇게 도움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